104강째입니다 죄경중 여섯번째 내용인데 151문 152문에 대한 공부입니다 성경 본문은 야고보소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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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락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부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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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 교회 안에 이제 차별화된 그런 상황이고, 있이 교회가 지금 닥쳐있는 그런 구속사 안에서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웃음>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성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역이 있었습니다. 성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뭐, 사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성신이 함께 하시고, 또, 내주하신다고,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약속하실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성신을 받은 사람이고, 다 직임이 있습니다. 서로 높낮이가 없이. 그래서 그 결코, 어, 이제, 서로 차별화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실 구약의 예를 들지만 사실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고 특정한 사람만 고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고하라. 나는 죄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상대의 죄만 고백을 받는다 이런 거는 없죠. 서로 뭐 그냥 뭐 신분만 고해성사 받고 성도들은 고해성사만 해야 되고 그런 게없다 물론 이제 장로들의 역할이 있고 또 목사들의 역할이 있어서 그 중차대함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좀 배나 존경할자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이제 그게 뭐 차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신분 그 사역의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이 사회는 진짜 아주 거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신의 신약 성도라면 거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고 성신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역동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자원에서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요. 누가 봐서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은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게아니거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결코 누가 높은 마음을 먹고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만이 상석에 계신 분이 이제 그런, 그런 시각에서 죄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율법을 어떻게 따르는지도 생각하고, 또 내가 마음에 먹는 거, 마음에 품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 행동하는 것. 이게 그런 그 구속사의 진정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 죄의 경중이 사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받은 입장이에요. 구약의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 내다보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신의 내주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거든요. 성신을 내주하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합니다. 뭐그 안에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반사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사회가 회복된 사회고 이 사회가 회복된 인간들이 모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기에 뭐 합리주의나 뭐 세속주의 이렇게 뭐 이성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런 측면에서 죄의 문제도 따라 따, 따져봐야 하는 거지. 그냥 그 단편적으로 내 죄를 가지고 어디. 잘라가지고, 요것이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식으로 평가해 볼수 없다. 죄 짓는 장소, 죄 짓는 시간, 뭐, 죄 짓는 대상, 뭐죄 짓는 그, 당사자, 뭐, 그죄 짓는 사람의 뭐 은사, 그 직임, 본을 보여야 될 사람으로서,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니까, 사실, 아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죄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이더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지 그게 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에도 자신의 죄인 됨을 더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을 진짜 존경하에 따르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아는 거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알고 이만큼 성장한 거 보고 따라와라 이렇게 한가 결코 그렇게 그런 그런 하나님 나라 사회에 그런 건 없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죄를 이, 자기 임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웃음> 여기 뭐제 야고보서 이뒷 부분에 보면.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게 사실 우리가 그 전에 열두 사도들의 형편도 생각했잖아요. 저들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베드로 특히 베드로가 말이죠.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선택하신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그 언약하신 사랑을 베푸셔서, 저가 안 넘어져서 나중에 그 목회 지도를 하실 때, 진짜 그걸 상기하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더 낮은 대로 들어가는 거지, 좀 아는 거 가지고 사람들 나를 따르라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더 그러니까 더 앞장서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죄를 심각하게 인식한 사람이죠. 내가 더 내가 진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가 가벼워지고 정직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나는 별로 죄 없다. 어? 나는 대우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예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거는 진짜 경만한 겁니다. <웃음> 열매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웃음> 이제 음, 지난 시간 내용을 조금 보고 또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많아서 조금 씩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건데 이제 절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된 파, 파생된 해악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외림 문답은 이 파생된 해악을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만 이 요리 문답을 공부하기 편하게 그렇게 나누어 본것 뿐이고 사실은 각 범죄 안에도 다양한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범죄는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과 관련된 것인데. <웃음> 지난 시간에 이거는 살펴봤고요. 둘째는 죄가 그저 마음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거기서 나아가 행위로 표출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먹은 것하고 그 이제 행위되어진 것, 그 이제 그것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은혜의 수단, 베푸신 자비, 심판, 본성의 빛, 양심의 찔림 등을 거스르는 경우입니다. <웃음> 이 경우들은 피해 당한 상대방과 관련된 파생된 해악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초점이 피해 당한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언급해 드린 여러 특수한 행위들의 초점이 있습니다. 비 이게 이 범죄한 사람의 특정한 행위들이 이제 어냐 어떤 시대에 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넷째는 어떤 특정한 의무를 거슬러 행한 점에서 죄의 독특한 성격을 다룹니다. 사실 신약의 신자들은 신약의 신자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은혜를 누려가기 때문에 <웃음> 그 <웃음> 각자에게 다어 특정한 그 은사와 은사에 따른 그런 책무들이 있는 거죠. 그 위치에서 이제 그죄 본성과 성격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냥 그런 점에서는 참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참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근본 시험에 들어서 그런 거라면 다행한데 근본적으로 이게 안 고쳐진 뭐 있으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식물인간으로 들어 놓아 있어도 입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중생한 사람들은 그 들어 놓아서 입만 움직여도 적극적으로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 처지 비관하고 이건 뭐 누구만, 누구나 하지 수족이 멀쩡한 사람이나 하지 뭐. 예?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나 하진 않아, 안 해. 이,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모든, 모든 사람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그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적극적인 걸 누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그 책무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그죄의 그, 그 그 본성과 성격을 생각하면 참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죄를 범할 때죄 범하는 사람의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은 이미 죄 범한 사람과 관련된 경우들이나 죄 피해당한 당사자와 관련된 경우들과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죄의 본성과 성격에 초점이 놓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는 바입니다만 이런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 답을 작성한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죄에 민감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서도 신조라는 것도 역사성이 있어요. 그 초대 교회 때는 삼위일체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어지 어지럽히니까 그 삼위일체에 대한 신조가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론, 기독론의 이성일인격에 대한 시비가 생겨가지고 그 기독론에 대한 신조가 작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웃음> 이제 뭐그 다음에 이제 뭐그뭐 성령 그릇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성령론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런 성령에 관한 구체적인 신조가 작성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에 와서는 성례, 성래, 성례론과 관련된 시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교개혁시대,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성례론도 있지만, 또 교회론에 대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그것 중심으로 신초가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띈다는 것은 그게 다, 신초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 시대의 신초가 다 안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웨스민스터 신조에는 성신론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1900년대 초, 20세기 초에 비로소 그게 삽입이 돼요. 정본, 아까 이따가 보고 이제 정본, 뭐 이제 정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웨스민스터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그걸 받을 때는 또 미국적 형편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형편이 있어요. 이전에는 유럽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신초가 형성이 됐었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처음 들어간 것이 헌법의 종교의 자유가 처음 들어간 것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해가지고 신초를 마칠 수가 없어요. 국, 저, 시민 정부에 대해서. 예, 그, 그런 것들이 이제 빠지고 들어오고, 원본에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나중에는 빼, 빼버리고, 그런 역사성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아, 뭐, 그렇지, 그렇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1900년대, 이제, 이 성령, 성신론에 대한 논의는, 저 나이하고 비슷합니다, 역사가. 195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넘어서면서이 오순절 주의가 막 올라오고, 오순절 운동이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이 성령론에 대한 논의가 아주 그냥 팽배해지게 된 거예요. <웃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아리고 신조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이게 약간 여담입니다만 그냥 저기 침례교는 유아세 오전에는 유아세의 문제를 거두었지만 이 사람들은 신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성경만 하나님이 감동한 성경만 믿는다. 근데 그 결국은 그 이제 그게 신조가 성경보다는 권위가 떨어지지만 그 원래 맨 처음엔 성경이고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성경, 신조, 그 다음에 교리라고 했잖아요. 세, 세 번째로. 그러니까 그, 그 권위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성경 전체적으로 시 저기. 잘 정리해 가지고 고백한 것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가 시행착오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그런 모범이 되죠. 신초라는 게. 교리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걸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 아, 이게, 나온 게, 1640년대 중반이잖아요. 1600년대 40, 1640년대 중반. <웃음> 그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그, 종교 개혁자들 시대 때는, 이신칭이나 뭐 이렇게 이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아주, 가장 현실적으로 대두된 문제들과 관련해 갖고 개혁해 나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루지 않았어. 뭐 언약이나 뭐 하나님의 나라나 뭐 이런 걸다 다루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게 정리된 거는 그 17세기 이제 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16세기 정확하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후 이후 때부터 그것이 약간, 이제, 스콜라, 어, 그, 신학으로, 이, 이전 그 스콜라주의와, 그, 그,는 성격이 다르지만, 약간 그런, 그런, 변증 쪽으로 체계화되고 정리되는 시기였다. 이 그, 1640년대에 면, 이제 그것이 아주 굉장히, 그, 아주 극대화됐을 그런 지음이 되는 거예요. <웃음> 아무튼 그그 그 역사 속에서 아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오랜동안 고민하고 서로 문답하고 기도하면서 장, 작성한 내용이라 아주 아,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풍부한 신초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서를 우리 교회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고백서를 교회 주신 성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건 사실 그 성경만 성신의 감동으로 된건 아니고 성경 번역의 역사에서도 성신께서 개입하셨다 그러잖아요. 신조의 역사에도 그런 게 사실은 그그뭐 통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 그런, 은혜가 있어요. 시대를 지나고 보면. <웃음> <웃음> 사실, 우리가 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성신 하나님을 의지한 설교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머리로 짜 맞힌 설교하고는, 이 생명성이, 그, 게 진짜, 천양지차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몰랐을 때도 성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쓴 용어들이 아 그게 성경적이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한 고백을 했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죠. 자기 머리로 자기 이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좀 하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고백서를 꾸밀 때도 성신께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다룬 여러 어, 다른 여러 역사적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고 아울러 우리의 신조로 받고 있는데 뭐. 니케아 신조, 칼케도 신조, 사도 신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뭐 <웃음> 에베소 또뭐 휴기잖아요 <웃음> 그런 것들 하이델베르크도 벨직 신앙고백, 돌투 그 신조 같은 것들 다 그런 것들 그 아울러서 우리의 신조로 바꾸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정본으로 바꾸고 정 <웃음> 네 일단은 그제 독립 개신교의 헌장하고 우리 노예 헌장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도 사실은 그 화란의 그 개혁파 신조들하고 다그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독, 독자적으로 만든 건 없어요. <웃음> 독립 개신교의 헌장 2조 신앙 신조 기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신조로서는 웨스민터 신앙고백서를 정본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대요소율문세 소율문답 예배 모범 교회 정치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모두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우리는 또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조 그 아타나시우스 신조 음, 돌트 신조 기타 교회가 가장 존중해 오던 역사적 문헌으로서 위와 같은 신앙을 잘 나타내는 문헌들을 존중한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표준문서의 교회 정치와 돌트 교회법은 아, 우리 교회 정치 안, 안에서 주요 참고서로 삼는다. 음. 여기 정본으로 하고라는 말은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를 받대, 처음 작성된 원본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통이 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통이 뭐라 그랬습니까? 올바른 거라 그랬잖아요, 올바른 거. 그 아주, 그 올바른 게 권위가 있다. 그 올바른 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른 거죠. 그래서 정통 개혁 정통주의 개혁신앙 그것은 믿음의 그 개혁파 신 신앙 선배들이 그것을 고백한 내용 그런 것들을 그런 신조나 교리의 내용들을 받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채받는 거죠. 그걸 단순히 이론이나 관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받는 겁니다. 실제로 <웃음> 죽은 정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로 받는 거죠. <웃음> 정본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 원본 원본으로 한다는 말인데 그게 그만큼 어, 그당시에그 내용을 더 정통적인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매교회인 정통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이번에 채택된 20장 그리토인의 자유와 양심의 에, 자유에 관한 고백에서 시민정부의 관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들과 그리토께서 갚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따라서 그리토인의 자유를 빙자하여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것의 합법적인 행사를 반대하는 자는 그것이 정부의 권세이든 또는 교회의 권세이든 하나님의 규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본성의 빛, 신앙이나 예배나 행실에 관하여 잘 알려진 기독교적 원칙 또는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그러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 그릇된 의견 혹은 행동의 본질에서든 그것을 본질에서든 그것을 발표하거나 주장하는 방식에서든 그리토께서 그리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 권증이나 시민정부의 권세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문책되거나 피세, 피소될 수 있습니다. 정통장로교회는 미국의 정치현실이 국가와 교회가 밀착된 유럽의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시민정부의 권세에 의한 문책을 삭제하였습니다만 우리는 미국과 비슷한 현실이긴 해도 원본으로 배울 교훈이, 원본에서 배울 교훈이 있다고 여겨서 원본 그대로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사를 생각해 보면 미국, 미국, 어, 미국의 역사가 미국의 교회사와 맞물려 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각종 이민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 아니에요? 다양한 종교를 다 끌고 들어왔어요. 천주교, 뭐, 뭐, 각종, 뭐, 각종, 이, 그, 저 뭐, 침례교, 뭐, 각종 다른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종교 아래 한 지역 유럽은 한 지역 한 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빼버린 거죠. 시민정부에 대해 <웃음> 국가가 기독 국가 종교가 기독교였을 경우는 다른,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그 시민정부의 역할하고 미국에서의 시민정부의 역할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 완전히 다른 거. 그 미국 헌법의 그 근간을 우리나라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가 들어온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배적으로 그, 그걸 작성하는데 역할을 했지만 그걸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 미국, 쪽 상황과 비슷하니까 그걸 받은 거죠. <웃음>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돌투 신조와 같이 대륙의 개혁교회들이 채택하는 고백서도 우리의 신조로 채택하고 있고 또한 웨스트 민스터표진문서들도 역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역사적인 고백서들이 거의 모든 점에서 완벽하게 일치하고 다만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이기 때문에 어떤 신조를 배워도 그리토교회답게 서나가는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대륙개혁교회의 신조만 아니라 영미장로교회의 신조를 함께 택해서 두 전통의 좋은 장점을 승계하고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힘들지만 이런 훌륭한 고백서들을 계속 배워나갈 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 유익이 클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입니다만 계속 겸손한 태도로 이런 고백서들을 원만하게 배우고 나가면 유님께서 이런 우리를 쓰셔서 <웃음>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령한 전투를 치르는데 이 이바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어, 김홍전 목사님이 그 성약교회를 하실 때는 이 법적인 문제 이전에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앞섰습니다. 그것에, 그것, 그것으로 이제, 이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배워가지고 그때 알아서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계시와 행동계시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신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의지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정, 정통적인 것, 진짜 개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바르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못 배워서, 어, 이성적으로 더 훌륭한 걸못 배워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미 명료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살지 않는다 알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좀 먼저 알고 먼저 뭐 소유하고 먼저 그런 선점하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만하면 이제 뭐 지금 한참 우리가 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제 김홍전 목사님 책을 많이 공부했지만, 죽은 정통, 우리가 이제 그, 만화도 그런 거 생각했잖아요. 그 어느 잡지, 이름 변화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을 하나, 성을 지키는 병사가 있잖아요. 그성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키고 앉아있는 그런 꼴, 그런, 그런, 그림이 이제 그려진 그런 잡지였는데. <웃음> 그런, 그런 꼴이 될수 있죠. 내가 실질로 누리지 않고, 내가 개혁교의 정통을 잘, 유산으로 잘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 살지 않고,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다. 내가 그냥 그 실제 그 제도로서 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아니면 지식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다 거기에 아상이 끼기 때문에 나중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생겨요 서로 이제 잘났다고 하니까 서로 정통이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정통은 그게 아니에요 정통은 진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가장 표준답게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취하고 사람 앞에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겸손하게. <웃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서 예언자적, 역사적 사명을 각성해 나가야 되고 그런 때에 이런 복스러운 소망도 품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웃음>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그 헌장 3조에 보면 자세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예언자적 역사적 사명을 각성한 자답게 교회 생활을 하기로 하다. 그러므로 항상 개혁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주목하여 개혁하기를 힘쓰고, 또한 건설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착실, 근면하게 힘써 건설하며, 반신국적 세력의 도전 앞에서는 전투의 교회의 자세를 분명히 취하고 지속하며 교회에서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토의 영광의 역사를 그 지체답게 충분히 나타내도록 하여 교회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여기 교회의 자세는 교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교우 각자가 그리토의 지체로서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신약의 교회 원들은 다 의미 있게 주님의 몸인교회 은사를 받아서 성신의 인도 가운데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들 역동적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취해야 하는 거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시대적인 사명을 각성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한편으로 개혁하고 다른 한편으로 건설해 나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개혁과 건설은 결국 죄와 싸워 나가는 삶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주목하고 고쳐야 할 것은 바로 죄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면 개혁할 것이 별로 없고 힘써 건설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개혁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에 나갈 때도 늘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울지라도 성신을 의지하여 힘써 건설에 나가는 것이지 그러나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개혁도 건설도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그런 심정으로 지었지 않아요? 죄와 싸우고, 대적들과 싸우고, 외적, 외적, 내적 대적들과 싸우고 말이죠. 그리고 마땅히 건설해야 될거 했잖아요. 그리토가 오시기까지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토가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지음받아가는데, 그 거룩하게 꾸며야 되고 말이죠. 예? 의롭게 꾸며야 되고, 예? 착하게 꾸며야 되고, 이것을. 그걸 누려가야 됩니다, 그것을. 그런데, 남, 남 마음으로 남 욕이나 하고 남 평가나 하고 함부로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에요 하나 신령한 전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늘 말씀드리지만 우주의 충만은 개체 충만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개체를 도매꿈으로 여겨가지고 우주 충만을 뛰어넘어가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개체가 썩으면 도려내게 하시는 것이지. 예, 네? 거룩하게. <웃음> 그래서, 어, 권징도 하는 거죠. 권징도 달게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무시하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 <웃음> 마찬가지로 신령한 전투를 치르는 것은 바로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실제하고요. 사단도 실제하고 육신의 부패도 실제하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도 실제해요. 지옥도 물론 실제하고요. 현실적인 지옥도 실제하고 현실적인 천국도 실제해요. 그거 우리가 관념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니에요. 실제해요. 실제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어, 있다는 걸 전제, 전제해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예? 네? 에, 뭐, 있을까? 이렇게 오늘 대충 살아도, 뭐, 사단 이또 할까? 뭐, 하나님은 그렇게 화내시겠어? 이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실제를 믿는 게 아니죠. 실제를 믿는 게 아니죠. 그, 그, 실제를 무시하는 거죠. 예배소수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이게. 지금 악의 영들이 부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사단은 건드리지도 않아도 이 교회는 무너져 있는 겁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음에 있을수록 사단의 활동은 더 심각하게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웃음> 육신의 기회를 안 주고, 아상의 기회를 안 주고, 사단에게 기회를 안 주고. 이 3대 철저히 철천지 우리 대적 원수들인데, 그것의 실제를 알고, 그러니까 민감하게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그냥 은사도 쓰고, 정력도 쓰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도 쓰고. <웃음> 그건 뭐 교회 분자들은 누구나도 누구나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특정한 교사들만 하고 뭐 지분질자들만 하는 게 아니.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권세와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죄를 이기고 나가면 마귀가 무력해집니다. 대적하면 물러나가게 돼있어요 싸우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냥 안방 차지하고 있는거죠. 들어와서. <웃음> 반대로 교회와 신자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세상과 육신을 통하여 온갖 작해를 할 것입니다. 온갖 해를 다 끼칠 것이다. 그런가달에 거룩한 교회는 죄에 관해 배우되 그리도의 복음에 감싸여 철저히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인생 앞에서 무한히 겸손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그리또의 몸으로서 또한 함께 지체들로서 신령한 능력을 발휘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겸손해요. 아까도 성신 받은 사람들이 인간교사를 그 존중했다는 걸 봤잖아요. 겸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존중해서 따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존중해서. 그냥, 그냥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유구무원이 되면 그만큼 방만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걸 육체의 정욕을 채울 기회로 삼고, 그렇게 게으르게 삼고, 나태하게 살 그러고 주님의 은혜를 논하면, 그거 참 악한 거예요. 그게. 그죄된 거죠. 그런 까닭의 거룩한 교회는 죄에 관하여 배우되 그리도의 복음에 감싸여서 철저히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광역 구조가 뭘로 되어있습니까? 딱 두,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주님의 은혜를 알면 내 죄를 반대, 반대로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나의 철저히 대적자, 원수, 예? 그 아주 그냥 천인 공로할 존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예? 그,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저, 이제, 까매도 덜 까만 존재로 알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냥 살살 박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죄인 중의 괴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가 덜 내가 죄인이지만 너보다는 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웃음> <웃음> 이 이제 이두두 두 면을 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의 앞에서 무한히 겸손하고, 그리고 내할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싸여 죄를 배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넓어져서 상대의 실수와 약점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내 죄를 알게 되문이죠. 죄를 배운다는 게 아니라 죄를 습득한다는 건 아니고요. 뇌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알면 상대를 이해하는 거죠. 네? 나는 거울로 싹 비춰봤다가 아, 이 더럽네 그러고 싹 돌려서 다른 사람한테 딱 비춰가지고 넌 이게 이게 더러워. 네? 너 이거 고쳐. 너 이게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리토 안에서 마음이 넓어져. 아까 이제 베드로의 경우를 얘기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웃음> 그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죠, 사실은. 예, 주님의 은혜로 내가 겨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웃음> 자꾸 <웃음> 이건 뭐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진짜 우리가 그 전에 그런 소리도 했는데 이게 아마 김홍정 목사님이 큰 목회를 했으면 우리는 목회할 생각도 못 한다고. 그큰 분이 큰 목회를 했으면 우리는 목회할 생각도 못 하죠. 그큰 분이 그 소수의 그 약한 사람들을 끌어 안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할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그걸 뭐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죄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진짜 자기 죄. 자기 죄를 알면 결코 상대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걸로 나를 높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의 실수와 약점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서, 약점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게 돼서, 없게 되지 않아서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랑으로 허다한 죄가 덮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원수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 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구보서그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그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참복 있는 사람, 참복 있는 사람. 그,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어, 덮어주는. 그니까요, 우리가 관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진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교회와 신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지구는 침몰하는 배와 같다는데.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해야 돼침 심부라는 배.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 만나서 쪼개져가지고 그탈수 있는 사람은 1000명 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탄 사람은 한 30명 가까이 탔거든요. 제일 먼저 여자, 노인, 아이들.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계획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먼저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인들, 얼마 사, 살지 못할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그 사람들 태웠어 일본 사람 하나는 여장해 가지고 산 사람도 살아서 나온 사람이 있긴, 있긴 한데 그 사람도 얼마 못 살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침모라는 순간에 거기에 그그 그, 신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그, 내주로 가까이 불렀거든. 예. 그, 우리 지구가 다 침몰하는 그런 배화 같아요. 이 속에서 진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병든 자, 소외된 자, 예. 약한 자. 어,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죽어야지. 신자가 아니면 할수 없어요. 예, 그 합리주의자나 예, 저 인본주의자 같으면 그, 그 힘없고 약한 사람들도태시켜 버리고 능력자들만 살게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죽는 게 전혀 억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걸 주님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진짜 사람의 소리가 없고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사회예요. 그런 그아까계시록 22장 얘기했는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말씀을 글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세계에도 많았잖아요. 거의 뭐, 뭐, 80, 90%가 글을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뭐, 문자도 모르는데 원어 뭐, 다양한 원어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 모국어 뭐, 문자도 모르는데. 근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오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그, 성령과 신부가 그 말하는 그 소리를 받아서 그 소리를 듣고 오라고 하는 겁 우리가 그런 일에 세움을 입었어요. 결코 나잘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개혁교회 교인이 아니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께서 산상보은에서도,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데, 사실, 그, 말씀을 다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행하는 자. 그러면 예수님도 개혁주의자가 아니야. 이행도 그를 얘기하니까. <웃음> 또, 저희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개명을 지키고 다,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다 팔고 개명을 지키고. 그것도 보면 개혁주의자가 아니 <웃음> 예수님. <웃음> 그러니까, 그 그, 그, 바른 내용을 알아야죠. 진짜, 바른, 내, 개혁이 뭔지 바, 바, 바르게 알고, 그 말의 의미를 따라서 그 율법을 순종하는 거니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꾸밀려고 하면 안 돼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원에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